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학기 컴퓨팅 사고와 코딩 원리라는 과목으로 자,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자, 15주 차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주죠. 제 1주 차 우리 과목을 소개하는 자, 오리엔테이션으로 1주 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과목으로 만나게 된 저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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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에 따라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개인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연락해 주시면 자 여러분들과 저와의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편안하게 그 배려를 해줄 거니까 이메일 어드레스와 연락처 꼭 기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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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전세계 탑랭킹 10 안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 8개나 들어가 있습니다. 아 7개네요. 그렇죠? 소프트웨어가 산업의 중심에 지금 쓰고 있다.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자 개인별 제가 찾아봤습니다. 세계 가포 탑10 1위 제프 베조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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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육용 프로, 프로그래밍 언어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 보게 될 것입니다. 자 이번 학기 교과목 안내입니다. 자 과목명은 컴퓨팅 사고와 코딩 원리로 구성되어 있고요. 자3 학점 어, 학점에자3 시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 교양 필수 과목이고요. 자 이론과 실습이 병행이 될 것입니다. 자 평가 방식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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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주 교재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요 우리 지난 학기에도 이 과목으로 수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지난 학기 에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한테 이 교재를 달라고 하세요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1학기 때도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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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 스크래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, 여러분들 또한 6주차부터 스크래치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, 다양하게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자, 8주차에는 우리 중간고사를 보겠습니다 아, 7주차까지의 내용을 어,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이 될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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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주 차에는 자 기말고사로 이번 학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우리 이번 학기 동안 사용하게 될 자, 주교재입니다 어, 한빛 아카데미에서 출시가 됐구요 어, 아마도 그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번 학기 이 컴퓨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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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책으로 부교재로 삼았습니다. 연도 에디션에서 개발한 거고요. 여러분들은 이 책을 굳이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주마다 강의 자료를 배포를 할 건데요. 강의 자료에 부족한 부분들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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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가설명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그나마 책 한권으로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해서 제 개인적으로 부가설명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강의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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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 1점이라도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앞에 최소 9명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출석 과제 시험 태도 자,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다 보면 정렬시켜다 보면 학점이 상대평가 기준으로 부여가 될 것입니다